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잘 해온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확 변해서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어요 나는 남자가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서운한 점을 달래 주려고 다가서 보려고 해도 남자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남자는 왜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 정리까지 하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들은 서운한 게 있을 때내 남자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물론 여자들도 요 어느 정도 남자친구에 대한 그 서운함을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이건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그건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또 남자가 나와 처음 사귈 때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또내 남자를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거고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여자들이 남자에게 서운함을 표시한다는 것은 요내 남자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둘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남자들이 요내 여자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요 여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말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에게 서운함을 토로해 놓은 여자를 보면 마치 남자 자신이 비난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친구의 친구들 모임에 여자가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친구를 많이 케어해주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모임이 끝난 이후에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오빠가 나 많이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어 라고 말했어요 이때 여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오빠 다음번에는 나를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거지 라는 마음으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남자는요 오빠 오늘 되게 맨 없었던 거 알지? 너 다른 남자 좀 본받아야 될것 같아 넌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나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등등의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미안해 내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썼네 다음부터는 내가 공주님처럼 잘모실게 정말 미안해 이 정도의 대답을 들었다면 분명 여자친구의 서운함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분이 조금 더 좋아졌겠죠 내 남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 남자들에게서 이런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아니 어쩌면 못 나오거든요 아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봤잖아 나 정신없는 거 앞으로 좀 그런 걸로 좀 서운해하지 마 내가 신경 쓰여서 뭘할 수가 없잖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말이거든요 그동안엔 자기가 제법 괜찮은 남자라고 보여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모습에 흠집이 가는 게 싫어서 네가 지금 서운해하는 그 기분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고 변명을 하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요 여태까지 여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오고 아껴오던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평소에도 나를 거만하게 대하고 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일관해왔던 남자가 하는 말과는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쓰레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짜증을 내는 거고요 화를 내는 게 맞아요 다시 돌아올게요 남자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예상했던 대답하고는 요 전혀 분위기도 다른 답이었고요 그렇잖아도좀 서운한 마음이라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서운한 감정이 들거나 약간은 화가 치밀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가겠죠 그런 마음이 되면 또그 마음이 남자에게 분명히 표출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근데 남자들이 또 여자하고 싸우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연애하는 과정 중에서 싸웠던 기억은요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자기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요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잘안 돼서 싸우게 되면 그 이후에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서를 구하든가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도 싸웠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앙금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걸 아는 상태로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누르고 참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는 게 두렵겠죠 이렇게 싸우는 게 두렵다 보니까 남자 머릿속에는 싸우지 않으려면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자가 우리가 싸웠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자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거의 대부분 여자가 자신에게 서운한 표현을 해왔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라 느낌이 들 거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남자도 분명히 여자한테 서운했던 순간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피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 때 여자에게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게 되겠죠. 내가 여자에게 서운한 표현을 해서 여자가 알아주면 참 좋기는 한데 자칫 이야기를 꺼냈다가 싸울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적어도 남자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요 감히 내가 여자에게 서운하다는 표현을 못할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여자에게 맞추기가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따내는요내 여자가 나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머릿속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와의 연애 기간 동안에 어지간한 사건들을 담고 가거나 덮어버리거나 대충 넘어가는 성향을 갖게 된다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성향은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그 물건에 아주 미세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요그 하자를 구매한 곳에 찾아가서 밝히고 환불을 받든지 서비스를 더 요구하든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요 그게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그걸 그냥 감당하거나 그걸 거론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자들은 그것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성향이라면 남자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덮어두거나 참아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구도 남자가 좀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요 연애하는 동안에 여자들은 여러 차례 서운함을 표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서운함 표현을 여러 차례 듣게 되겠죠. 여자가 만약에 여러 차례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내 남자가 여러 차례 그 서운함에 대한 개선을 혹은 달래줌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요. 여자가 여러 차례 서운함에 대한 표현을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여러 차례 스트레스를 담아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잘 참는 척하거나 잘 덮어놓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남자 입장에선 역시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요, 그게 나중에 터지거든요. 남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한단 말이죠. 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단한 번도 남자가 자신에게 서운하다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변심한 듯한 남자의 태도가 보인다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같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서운한 마음이 극에 다다른 여자는 그 서운한 마음을 분명 또 남자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는요, 자기가 여태까지 참고 눌러주고 인내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다 여자가 몰랐다고 라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너는 나를 이렇게 폭발하게 만들었다고 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남자 자신에 대해서 여자가 인정해준 게 없었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믿어줬고요 남자에게 기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했던 건데 남자는 몰라줬구나 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자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서운했던 감정이 많은 여자는요 이제 똘똘 뭉친 그 서운함으로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될 거예요 두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차라리 남자가 어떤 순간에 서운한 감정들을 여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요구를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여자가 그걸 충분히 해결해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 여자의 숙제까지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근데 결국은 못한 거죠 자기가 못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좋게 생각하면 요 남자가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요 여자를 위한 마음이었다고도 할수 있겠죠 또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다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또 감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럴만한 위치에 놓이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걸 수도 있겠죠 또 가끔은 요 서운함을 말해준 여자의 말을 들어주기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든 그걸 끝까지 감당해주는 남자는 멋진 건데요. 그걸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터지는 건 분명 멋진 남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폭발한 다음에는 요 너무 늦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남자가 요 디테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별로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참 좋은 여자구나 그래서 내 남자가 나한테 서운한 게 없나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생각보다 위험한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내 남자가 나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에게 늘 만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봤더니 내 남자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라 파악이 되신다면 남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는 그 응어리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서운함을 표시했던 순간들 속에 잘 들어줬던 남자의 모습을 칭찬해주면 좋겠죠 또 다툰 후에 남자가 먼저 다가와줘서 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처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 뭐든지 좀 맞춰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내 연애를 오랫동안 그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